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오빠 미호입니다 친구 머리를 해주고 저기 첨당동 머리 자라노는 오빠 거기 그 한지호 부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러 또 저기 신사 쪽에 가야 돼가지고 아침에 즉또 일어났습니다 얘는 별거 아닌데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그냥 머리 세팅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용하는 사람을 친구로 둔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거같요 아침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다. 아, <웃음> 좀뭐 뭐라며 인생 사실 딱 말하면 얼마예요? 네. 근데, 저. 그럼 아, 내려서 이번 꼭 만나보고 싶다. 음. 세계 여행을 하고 일정을 하면서 봉사활동까지 하시는 비용서 유튜브.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메밀소바였어요막 <웃음> 어, 너무 비싸다. 그 느낌이 있었어. 하나에 그럼 19,000원? 16 어, 16,000원. 김치찌개 밥 먹는 게 좋다. 어. 있는 거 보니까... 다 그거... f 스 u 열 볼...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엄청 많고... 어. 여기 점점 다 경찰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경찰도 많고, 꽃도 많고... 다 경찰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어. 나는 지금 저게... 음. 추모...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저거 노래 부르는 줄알거든 이태원... 어. 어. 그... 거그래 어. 그... 기독교... 어. 그거... 이거... 어.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 게... 아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런거 해야되나? 그니까 난 이해가 안가 저거 뭐. 가자 이런게 가슴이 아프다 편지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쓴게 제일 가슴이 아픈거 그니까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 할로윈 귀신들은 당장 대한민국에서 떠날지어다. 아 할로윈 할로윈 음. 하지 말라고 그러는 병원, 건데. 할로윈 아. 귀신들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수 떠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로윈을 할로윈 없애라는 게 그게 말이 앞뒤가 맞나? 떠날지어다. 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그냥, 그냥 한국에서 할로윈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사고였던건데 그걸 했다. 또 여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게시, 그냥 해버리네또 대한민국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동의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며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지키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진짜 조용하다. 지금 저기 앞에서도 어. 사람이 없어 아예. 음. 진짜 원래 여기 평일에도 사람 많은 거리인데 어. 사람이 이렇게 없어 졌다 추모 공연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진짜 음. 죽을 맛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어 진짜 너무 조용한데? 아아 어. 술집인데 아무도 없어 병원 가기도 하는데 진짜 다 문도 오. 닫고 저기서부터 해서 이렇 문을 다닫았다다 어. 또 이렇게 추모까지 끝냈으니까 또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겠어. 저녁 먹으러 가자. <웃음> 여기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죠. 이태원 그거 입지 터지고 나서. 아, 아 그래. 오! 맛있 이렇게 맛있는데 손님이 없다는게 조금 안타깝게 나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맛있었다 어. 그치? 응. 어. 오늘 이태원에 와가지고 추모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지내봤는데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